봐봐 도로시 지금. 응, 봐봐. 너도 이게 웃기지. 봤어? 읽었어? 근데 이렇게 했어? 어? 봐봐. 네가 봐도 웃기지. 나 지금 웃음이 난다 지금. 어? 이곳은 당신의 마음 속입니다. 저는 당신이고요. 오늘 배울 춤은 소피루비의 트인클입니다. 왜워봐왜워봐 좋은 일이 생길거 내적 댄스 역사상 가장 최고난도의 춤을 알려드릴게는데요 바로 소피를 위해 트윙입니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딱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이돌의 완벽히 빙의안다 내가 전솜이고 내가 장원영이다 라는 마음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정 표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아이돌들의 그 설레고 벅찬 표정을 잘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근차근 정말 어려운 춤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을 이 앞쪽 발은 그대로 시고뒤쪽 발은 뒤로쭉고 바로 세요그로고 여기서 말할 뭐 거주세요 여기서 뭐할 거냐? 트윙클 e 이거전 t w 을할 거거든요. 트윙 n 트윙 e t i n 은 l e t i n k 지 e tinkle, tinkle, tinkle, t i n k 요 e tinkle, t 엉덩이를 한마두 번, 한번두 번, 한번한번한번한번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래왔던 상상 모두 이루어질. 그다음에 진짜 어려워. 오른발 두 번, 왼발 두 번, 오른쪽 두번 하고 땅땅. 하고 멈춰 주셔야 돼. 요 이게 되게 복잡해서 숫자로 외울게요 하나 둘셋 넷, 하나 둘셋 넷, 하나 둘셋 넷, 하나 둘셋 넷. 넷. 바래왔던 상상 모두 이루어질 마이 리틀 프스 딴딴딴. 다음은 아, 바로 이렇게 하늘에 있는 벽오셔야 돼요 잠깐만 이제 다리는 슈퍼주시고 저 벽은 반짝 눈을 넣어주세요 벽은 반짝 놀랄걸 깜짝 친구들아 라 무서워 할짝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여러분 지금 거의 대비단계는 이제 스텝 들어가고 시작해요 오른발을 먼저 이쪽으로 뻗으세요 하나 둘 그런데 이게 오는 동시에 손장도 있어요 머리를 감싸고 뻗어 여기 가사가 라반의 비밀 이런 뜻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그 답답함을 표정으로 표현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 둘가 딱. 음 비밀 표하면서 이에다손 대. 기 표정 하고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말할 수 없어도 고민이지만 비밀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주문을 외워봐 같은 발 같은 다리를 조금로 세울게요 문을 외워봐 주문을 외워봐 그 다음에 똑같이 하는데 팔을 아할게요 조은이리 갑자기 하트 만들어요! 생길 거야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 원래 세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편, 해, 도 이렇게 편집자분을 해주실 거예요 틀어 모스를했 편, 해, 도 들으셨죠? 지금 편집자분을 해주셨죠? 불러지 말아요, 불러지 말아요 뭐든지나 할수있 여기서 진짜 어려워, 여기서 진짜 어려워 한번 수영하듯이 이렇 그 왼쪽 발 두고 오른쪽 발만 이렇게 할수 있어 짜릿한 정짝놀려 주세요. 쨍한 느낌 둔거 왔다. 소환 가져오셔야 돼요. 소환 그 다음에 내가 이럴 수 있어까지. 자그 다음에 진짜 제일 중요한 쌀입니다. 이걸로 왼쪽 오른쪽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셔도 되는데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소피 소피 루비 루비 옆에서 보여게요 소피 소피 루비 루비 여기를 잡은 것처럼 하고 또 이쪽에다가 무게 중심으로 좀 수영을 빠르게 두어내야 돼요. 원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게요 사랑스러워 엔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2 2 숨차고 벅차고 내이 모델을 완성했다는 느낌으로 끝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이네. <웃음> 그럼 처음부터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Trinker, trinker. Little soapy town. It's gonna be alright. The songs were, but 이 little b r a i 놀라지 말아요 놀라지 말아요 뭐든지 난할수 있어, 난할수 있어.